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돌출눈 수술과 눈썹뼈 성형이 되겠습니다 돌출눈 수술은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눈썹뼈 성형은 눈썹뼈를 밀어넣는 아니면 눈썹뼈를 깎아내는 이런 성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눈썹뼈 성형은 눈썹을 만들어내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돌출눈 수술과 눈썹뼈 성형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출눈 수술과 눈썹뼈 성형을 같이 하게 됐느냐 라는 계기를 설명드리면 동양인과 서양인의 큰 골격 차이가 보면 동양인은 코가 낮고 턱이나 광대가 좀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앞뒤가 좀 짧다 라고 책에 기술되어 있고 서양인은 앞뒤가 길고 옆 폭이 작고 눈이 좀 들어가 있고 코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있다는 것인데요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동양인은 눈이 나와 있는 편이고 물론 눈썹이 나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눈썹이 적고 눈이 나와 있는 경우에 더 밋밋해 보인다 이런 특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돌출눈이다 눈이 나와 있다 이런 분들이 눈을 밀어 넣을 때 눈이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이 매우 좁은 경우에는 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안화 확장술 이라 그래서 돌출눈 수술에이 결막 이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눈을 제끼고 안쪽 방향 그러니까코쪽방향에 뼈를 트고 밑에 방향 입술 쪽에 벽을 트고 바깥 방향 귀 쪽에 벽을 터서 하나 둘세 군데를 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하는데 이렇게 다 공간을 만들더라도 여기가 너무 사이가 좁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눈을 많이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새벽을 넣으면 상당히 효과를 볼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더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은 여기 보시면 눈썹뼈가 있습니다. 눈썹뼈를 가지고 눈썹을 좀더돌 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눈이 들어간 부분이 더 들어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더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남자 분들이 선호하는 경우 많죠 여성분들은 아무리 눈썹이 튀어나온 것보다 좀 부드럽게 되는 것을 좋아하고 남성분들은 눈썹이 좀더 강하게 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돌출눈을 수술하면서 을 눈썹 뼈를 낼때 남성분들이 좀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 중에 전체적으로 이마를 내겠다 이마 지방이식도 하면서 눈썹도 여기를 올리고 눈을 집어넣고 해서 전체적으로 서양인 이마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죠 눈썹뼈 성형은 어떻게 할까요 눈썹뼈 성형은 눈썹 자체가 뼈기 때문에 뼈 위에다가 뼈를 올리면 되는데 보통 뼈를 올릴 때 자기 뼈를 떼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각턱 뼈라든지 이런 뼈를 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안면윤곽 수술을 했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보통 다른 얼굴 뼈에 모양을 변하지 않고 눈썹뼈만 내겠다 해서 했을 때는 연골을 가지고 넣습니다 연골이 물렁뼈죠 그러니까 이뼈 위에다 가 물렁뼈를 얹어서 눈썹 뼈를 성형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어떤 연골을 가져오냐면은 여기 보시면 가슴 쪽에 여성분이면 유방 주름에 한 1,2cm 정도를 절개를하고 남성분이면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사이에 연골을 빼서 우리가 채취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통해서 연골을 이제 갈게 되겠죠 연골을 갈고 난 다음에 연골을 모아 연골필러처럼 주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사기를 밀어 넣으면 연골이 모여서 필러처럼 만들어지죠 그거를 그림처럼 눈썹 위에다가 이제 찔러 넣게 되면 눈썹을 좀더 도드라지게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렇게 눈썹만 성형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돌출눈이 갇히는 경우는 눈썹과 함께 눈을 집어 넣어서 좀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이 좀 서양인 골격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돌출눈 수술과 눈썹뼈 성형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다가 코를 해주면은 앞면부와 상안면부가 서양 골격이 되고 여성분들이 서양 골격을 만들고 싶다 하면 돌출눈 수술과 눈썹뼈 수술 그리고 이마 지방의 이식에다가 코성형 게다가 아미윤과까지 하면 훨씬 더 서양 골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골격 차이가 또 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마 지방 이식을 해서 눈썹 뼈를 좀 가려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마가 나와서 눈이 더그하게볼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돌출눈 수술은 우리가 뼈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보통 한 벽에서 두 벽은 양쪽에서 한3 4 0분 걸리고 세벽 이상 되면은 한 1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눈썹 뼈 성형 연골을 가지고 물렁 뼈를 가지고 연골 필러처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수면마취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하면 전신마취로 해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눈썹뼈 성형만 한다면 약 30분 정도의 수술이 마칠 수가 있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돌출눈 수술도 다소 생소한 수술일 수도 있고 눈썹뼈 성형도 다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돌출눈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지만 저는 14년 정도 이 돌출눈 수술을 해왔고 눈썹뼈 성형도 다른 데서는 하는 데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같은 경우는 연골을 필러로 주로 코를 한다든지 눈썹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나의 골격을 좀더 서양골격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다면 이세 가지 수술을 겸비하게 되면 훨씬 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얼굴의 이미지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런 동양인 골격과 서양인골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차이를 낼 수는 없지만 이런 눈썹뼈와 돌출눈 수술을 해서 그만큼 또 많은 차이를 낼수 있어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